아, 사랑하는 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요 목포의 청호시장입니다 제 홍호 영상 덕인집 홍호 영상이 또 200만 조회수를 좀 돌파했습니다 항상 아이고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 어, 덕인집 200만 기념 그리고 홍호 쿨타임 참겸 해가지고 오늘 청호시장에서 홍어를좀 구매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청호시장이 예전에 흑산도에서 홍어가 잡히면 가장 먼저 이 목포 이쪽에서 도착했던 이곳이 청호시장이었어요. 지금은 어떤 구도로 해가지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홍어랑은 굉장히 좀 역사가 좀 깊은 그런 시장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여러분들 한번 저랑 시장 구경 한번 하시죠. 자, 낙지, 오케이. 여기 보면은 저희 이쪽이 또 병어가 또 많이 잡혀요. 깡다리, 갑오징어랑. 홍어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홍어라는 이름 간판이 되게 많죠? 네, 확실히 아... 코만 해가지고 도 따로 팔고 자이 삭힌 홍어 날개살 이제 요거를 이제 껍질 벗기고 썰어가지고 이렇게 좀 내놓는 거예요 하나 샘플로 하나 이렇게 음떻 확실히 찰지다 찰지 음, 요거는 시선한 거네요? 지야 음. 이거 지금 어, 전혀 삭히지 않은 거예요 음, 어, 여기 1선수산인데와사 곳은 보영수산 어. 그러면 아예 음. 아예 많이 삭힌 거 하고요 예. 아예 생생한 거 하고 해가지고 함께 주시면 되는 거자 홍어 샀습니다 7만원어치 샀습니다 자. 자. 돼지고기 전지, 삼합으로 살짝 먹어요. 전지도 좀 사고요. 자, 이제 흑산도 홍어를 돌 건데, 이제 먹을 만큼만 돌 건데요. 그, 이거, 홍어를 보시면, 600g, 600g 에서 1.2kg 정도 돼요, 양이. 근데 이거를 제가 한 팩, 한 팩, 두팩 해가지고 7만원에 구매를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좀 싸죠? 어,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흑산도사는 보통 1kg 해가지고 드시려면 최소 무슨 10몇만 원을 주셔야 한 1kg 정도를 사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왜 싸냐? 홍어가 8kg 이상의 어떤 그 최고급 홍어라기보다는 한 5kg? 크면 6kg 정도 되는 어, 최상급 홍어는 아닙니다. 흑산도사는 맞지만 예. 그래서 좀 약간 저렴함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신선한 애도 사왔습니다 5천원에 사왔는데요 원래는 요거보다 좀더양 많게 해가지고 만원 정도의 판매를 따로 합니다 음, 신선하네 자 그리고 홍어 코도 따로 청호시장에서는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이만큼 만원인데요 이쪽 오른쪽에 좀 소농빛이 도는 게 어, 신선한 코 그리고 이 거뭇거뭇한 게 삭힌 어, 코입니다 자 보시면 위에만 날개살이고 아예 아래쪽은 볼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이렇게 뭐 다른 살들이 있습니다 자 날개살만 해가지고 일단 올려봤고요 묵은 김치 그리고 그 씻어낸 김치 고구랑해가지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목포 막걸리부터 해서 음. 사사사 아목구막걸리 뭐 맛있다 막 강하지 않고 은은한 게 좋네요 생옹어 음, 이건 그냥 체드식감으로 먹는 맛이고 이건 물기가 있어요 생옹어는 아무 삭힌 맛이 안 나고 짠맛도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뭐 소금이라든지 초장그 양념이 꼭 필요하고 이 녀석은 어, 물기가 별로 없어요 물기가 별로 없는 대신에 좀짭짤름하면서 쿰쿰한 향이 또 나고 음, 혀를 살짝 탁 때리는 매운맛이 딱 느껴지면서, 아, 두 개는 확실히 굉장히 맛이 다릅니다. 이건 절대 초보자분들이 드시면 안 되지만, 얘는 진짜 홍어 접하고 싶어 하시는 초보자분들이 꼭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주스 묵은지, 얘를 또안 먹어볼 수 없죠. 뭐 애는 신선한 걸좀 추천드립니다 드실 때 신선한 걸 추천드리고 삭힌 애도 있어요 뭐 먹어도 이상은 없지만 이게 애는 신선할 때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저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음. 야 이야... 크리미하의 결정체 와... 학팀 음. 막 경험하실 때는 저처럼 소고 씹으면서 막걸리 살짝 위에 먹고 같이 씹어보세요 초보자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아, 홍과 확실히 막걸리랑 공합 좋아요. 자, 요번에는 도가찜 막걸리 한잔. 음. 음, 요거는 목포 막걸리보다 조금 살짝 음료같은 느낌? 음나 홍어사갖고 막걸리 리뷰를 하고 있냐? <웃음> 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시간 오도덕 소리 시간입니다 코 씻는 소리 요거좀 소리 많이 날것 같은데. 뭘 하든 덕인집 소리만큼의 중독성은 아마 없을 건데 그래도 최대한 이 영상에 중독성 있는 이 씹는 소리를 많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 표현을 살짝 해드리자면 혀를 탁탁탁 때리면서 짭짤하면서 이게 식감이 입에 처음에 났을 때물컹물컹한것 같으면서도 씹으면 아삭함이 또르륵 느껴져요 음. 장 신기합니다 코는 삭힌 맛은 어, 콩콩하면서 그런 향이 좀 올라오면서 어, 좀 매운 맛이 좀 많이 나고 자 이제 신선한 코 음. 음, 확실히 물기가 더 있어요 음 <susur> 음. 음 물기가 좀더 있고 매운맛이 확실히 덜합니다 더이삭게 농어가 자자자자 음 요거 아.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살짝 칼칼하게 만든 그 된장국에다가 저딱 넣어서 끓이면 진짜 구수하고 맛있어요 그리또 너무 많이 드시면 생으로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좀 탈이 날수 있습니다 어, 참고하십시오 이번에는 아, 저희 고향 영암. 영암 월출산 막걸리. 아, 아 안도들어도 굉장히 맑아요. 아, 예, 단맛이 좀 요건 많다. 세개다 비슷하게, 그 어떤 묵직한 곡주 느낌이 팍 들어오지 않고 좀, 아, 연하네. 스무스하고, 아. 다시 또, 뼈심은 소리야. 자 여러분들 오늘은 흑산도 홍어 청호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홍어를 제가 먹방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나 먹포 이쪽 오실 일이 있으시면 은 청호시장 한번 방문해 보셔가지고 혹시나 홍어를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좀 골라가지고 비싸지 않은 금액에 조금씩만 구매해가지고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어, 시장 홍어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최상품질의 홍어는 어, 아닙니다. 오늘 먹은 거는 어, 그렇지만 그래도 어 다른 흑산도 사는 홍어를 좀 느낌이 있게 어, 맛있게 좀잘 먹은 그런 홍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 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